안녕하세요. 이상민입니다. 디모스트 가족 여러분, 2020년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 저는 한 5년째 안 걸리던 감기가 2019년 12월 막판에 걸렸어요. 액땜 예,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2020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뜻하신 모든 일들 다 이루시길 아,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음, 저도 여러분들이 걱정해 주셔서 어머님 수술잘 마치시고 건강 짐 되찾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역시 많은 사랑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020년에도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사랑합니다. 아, 2020년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김원스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아, 2019년, 네, 그렇지만 다사다한한 해가 모두 저물었습니다. 정말 많이 애쓰셨고요 경다년 새해가 이제 바는데요늘 어, 네, 계획한 거잘 지켜가면 무엇보다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열심히 주추 하다 보면 행복을 놓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올해는 행복한 한해 보내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재입니다. 네 드디어 2020년이 밝았습니다. 네 어, 2019년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어, 2020년도 이제 한 해의 시작이니까 다들 스타트, 좋은 스타트를 이어가시길 바라겠고 어, 올 한해도 다치지 말고 덮으지 말고 좋은 일만 가득가득 하시기를 진심으로 저영재가 바라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올해도 어, 작년만큼 여러분들을 많이 찾아뵐 수 있고 어, 여러분들에게 음, 좋은 기운을 많이 줄수 있는 명제가될수 있도록 많이 노력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어, 지금까지처럼 많이 지켜봐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2019년도 너무 고생 많고 았 2020년도 올 한해도 파이팅 하시고 축하드리고 원이 많이 많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루쉐입니다 오! 여러분들 2019년이 또 이렇게 지나가네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굉장히 다사다난했던 한해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2020년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2019년보다 더욱더 좋은 일, 행복한 일만 2020년에 맞이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과 더 많이 만나고 더욱더 저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 건강인 거 아시죠? 건강해야 체력이 국력이고 건강해야 뭐든지 할수 있다. 늘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건강하게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들 모두 모두 다 즐겁게 이루어지시길 바라겠고요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셔서 건강하고 즐거운 한해 보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입니다 오늘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도 새해가 되면 정말 하고 싶은 것도 더 많아지고 열심히 살아야겠다 생각드는데요 여러분도 올 한해 기획 잘 세우시고 이번 한해에는 더욱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모두 모두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댄스포츠 선수 박지우입니다. 2019년도 잘 마무리하셨는지요? 2020년도 경자년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내년에는 몸 건강히 하시고요. 댄스도 즐기시고 화이팅! 안녕하세요. 김서영입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이 왔습니다. 2020년! 여러분 올해도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소부서열입니다 우리 디모스트 엔터테인먼트 소속 연기자들을 사랑해주시는 우리 가족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2019년 어떻게 보내셨는지 참 궁금한데요 저는 어, 올해 결혼도 하고 참 행복한 그런 2019년을 보낸 것 같아요 2020년도 2019년만큼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식구분들도 항상 건강하시고요 다가오는 2020년 계획 잘 세우셔서 행복한 새해 맞이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서연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미입니다 2020년 경자년 여러분들 모두 모두 행복하시고 그리고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그리고 모두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구만김혜진입니다 여러분 어,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해 건강하시고 바라는 모든 일, 원하시는 일다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제가 진심으로 기원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 앞으로도 우리 디모스트 엔터테인먼트의 우리 연예인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특별히 저를 더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웃음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해피 뉴 이에어! 안녕하십니까? 병우 위원입니다. 디모스트 가정 여러분 그리고 디모스트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 경자년이되었습니다올 한해는 작년보다 행복한 일 즐거운 일이 훨씬 많을 겁니다 제가 곡을 팍팍 쏴드릴게요 예 팍팍 안녕하세요 배우 조련입니다 2020년 새해에는 더욱더 행복하시고 더욱더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유진입니다 2020년도 어, 올해는 여러분 가정에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고 어, 지나간 안 좋은 기억들 전부 다 있으시고 올해는 작년보다 나은 어, 훨씬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김은영입니다. 네, 2019년도 한해 마무리 잘하고 계신가요? 좋았던 일들은 다 간직하시고 힘들고 그리고 안좋았던 일들은 다 묻어두시고 2020년도 새해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드디어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말 보시는 분들 그리고 이거 영상을 함께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2019년 잘보내셨나요 2020년 새해가 밝은 만큼 새 마음 새 뜻으로 즐겁고 재미있게 또 하늘을 만들어 보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끝까지 응원합니다. 화이팅!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일만 가능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더욱더 건강하시고요. 올한 해에는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 모두 다 이루는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너무 춥고 미세먼지도 심한데요. 다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